어느 회사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. 라고 말했다.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진행된 총 43건의 청약 접수 중 순위 내 청약이 마감된 곳은 단세계 사업장에 불과하다.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곳은 서울 희경 센트레빌 서울 서교자의 웨스트베리 서울 답심리 한신유플러스 경기화성 동탄 1 6 6프루지오하인 경기 광주 포이 편한세상 등 서울과 수도권에서 모집 중인 대형건설사에 유명 브랜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.